한 10만 원은 크게 넘어가지 않는 음. 선에서 준비가 가능하시고 음. 이제 그게 진단비와 수술비와 후유장에 다 들어갔을 때예요. 어. 음, 그러니까 50% 플랜으로 많이 올라갔는데도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거멍 네. 어, 어. 이게 이 너무 허울만 좋은 어. 근데 이렇게까지 비싸야 돼? 라는 어. 게 이제 있었고요. 네. 음. 여기서 이제 그쵸. 끝판왕 나오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끝판왕 네. 네. 사실 약간 부모의 음. 마음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음. 고객님들께 정말 더 자신있게 제시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명확해진 거죠. 제가 항상 정보드리고 말... 응, 응. 싶은 건그 담보 하나 보험료 몇천원 몇백원 이걸 가지고 너무나 씨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보험용수박찬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20대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사실 월초에 스터디하고 갑작스러운 상품 개정이 생기면서 오늘 아침까지 거의 뭐 밤샘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결과물이 좋았다고 해서. 음. 네. 어제 날짜로 손해보험사 상품들이 싹 개정이 되고 특히나 어린이 보험이 변경되면서 사실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드릴까. 음. 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드릴까를 찾기가 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네,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면 상담할 때 항상 말씀 주시는 게 너무 속 시원하다. 음. 그리고 그동안 보험에 대한 고민이 약간 이하이처럼 있었는데 음. 정리가 된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음. 더 깊게 사고들어서 분석하고 음. 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영상을 통해서 어른이 보험에 대한 장점 기본 베이스를 좀다으시려면 링크 걸어드릴게요. 어른이 보험의 기초적인 음. 영상들은 위에 영상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른이 보험의 영상을 촬영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 아니면 음. 설계사분들 되게 많아지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상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정말 안 되겠지만 아. 보면 참 어, 이런 분들한테 혹시나 음. 상담 받으시면 안 되겠다 싶은 영상들도 꽤 많아요.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음. 고객님들은 사실 그걸 분별해내기가 어려우시니까 음. 그렇게 진행했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고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같은 설계사로서의 바람이 정확한 팩트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입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른이보험을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중순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됐으니까 음.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 음, 결론을 얘기하라는 거죠? 네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웃음> 일단은 지금 이제 8월 17일을 기점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에 무해지환급형 10% 플랜을 아예 이제 판매를 종료를 했고요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장에 취중하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무해지환급형 50% 플랜이 가장 그 기준에 맞는 건데 50% 플랜 중에 음.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음.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조건이냐 음.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전에는 성별 따라도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 달랐다면 음. 이번에 제가 본 시장은 성별로만 구분을 하셔도 음. 혼돈스럽지 않겠다. 어 특정한 어떤 연령이라던가 특정한 성별은 음. 음. 어떤 회사가 더 유리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없어졌다 음, 음.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스펙하락 <웃음> 되게 나와서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들은 DB손해보험 음. 보험료가 엄청 저렴해 같은 연령대 남녀를 비교했을 때어 음. 사실 여자 같은 여자로서 좀 아쉬워요 어. 음.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합플랜 남자분들은 보통 음. 20대 초반 분들은 9만원대 어. 10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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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고 주말 내내 네, 주말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 비교를 했는데 이게 무의미하다 사실 이건 설계사한테 필요한 거지 고객님들이 보실 만한 자료는 음. 아니다 라는 거죠 어그 순위 정해서뭐할 음. 거예요 음. 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순위가 나한테 맞느냐를 맞아요. 알아야 되는데 음. 음. 고객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가격으로만 여기가 제일 싸다 가성비가 여기 제일 좋다 이렇게 올리는 글들 음. 그리고 영상들이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주의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특히나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인 20대 분들이니까 음. 금방 파악하실 텐데 금액이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디테일. 음. 3대 진단금에 대한 부분이 보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음. 3대 진단금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기본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럼 3대 진단금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네. 어른이 보험에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3대 진단금이라고 하면 은 많이 알고 계시는 암뇌심이잖아요. 네, 암에 대한 비중이 과거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초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확률적인 게 높아지다 보니까 음. 전체 평균 치료비가 많이 내려갔죠. 음. 그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네, 네. 음. 그런데 암은 빼놓을 수는 없죠. 음. 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탑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평균적으로 추천드리는 비용이 통계적인 거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음. 보통 3천에서 5천 사이를 준비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초기 진단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고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케이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음. 일반 암에 대한 부분보다도 유사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점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음. 유사암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고 음. 고객님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음. 한 회사에 가입할 때 그래도 적어도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뭐 최근에 영상 보니까 1억 플랜 유사암 1억 플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공격적으로 네. 아 유사암 진짜 중요하다 1억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영상들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의견 거의 로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사암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괜찮다 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과 다르게 네 가지 항목을 각각 보장하잖아요 음. 사실상 총 비용은 3천만 원이지만 다 준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억 2천에 가까운데 음. 네. 저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네. 혹시라도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의심되는 그런 질병이 있어서 네. 좀더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여러 회사의 그런 누정을 보지 않는 조건들을 네. 안내 받으시고 같이 준비하시는 거는 뭐 그건 여력이니까 음. 네, 나쁘진 않다고 보다또 하나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이 음. 고해감 필요하냐 이렇게 음.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고해감이 뭐냐 뇌암, 뼈암, 혈액암, 췌장암 그 발병을 했을 때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전이가 많이 일어나고 목숨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발병하게 되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일반 암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장법이 훨씬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하죠. 음. 네. 그래서 보해감을 보통 저는 추천드려요. 아... 몇천원 정도 더 하셔서 더큰 위험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하셔라. 저는 음. 보험에 대한 관점이 경제적 위험을 무조건 어떻게 보험사에 전가시킬 거냐 맞아요. 어, 네. 이거의 관점에 저는 포커스가 돼있다 보니까 음. 고액 가면 반드시 넣 음.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표적항암 음. 넣어야 되냐 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표적항암에 대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항암치료 방법 중에 지금 이제 4세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 1세대를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게화학치료인데 모든 면역세포를 다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된다고 해도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죠. 응. 그런데 이제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조직 검사했을 때 표적 인자가 있어야 되고 해당이 됐을 때 치료 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치료기간도 더 줄일 수 있고 예후가 굉장히 좋고 정상적인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면 치료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권하죠 응. 네.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응. 그거를 일반암으로 다 해소한다? 이건 너무 힘들고 응. 입원을 잘안 시키는 응.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비로도 다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표적항암 약물치료는 저는 어린이보험에 있어서는 전 연령에 추천드리고 있고요 응. 어, 비용 자체가 지금 가입금액 자체가 워낙 저렴해요 응. 함께 같이 구성하는 뭐 양성자 방사 항암세기조절방사선 같이 구성을 했을 때도 2천 원대예요. 음. 단점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10년마다 갱신형 이제 뭐 5년마다도 있고 그쵸. 뭐 앞으로는 이제 뭐 그게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음. 견해가 있는데 예시표를 참고해서 최대 이제 거의 만기에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냐 음. 보통 만 원대거든요 음. 진단비처럼 음.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다 보니 지금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을 정말 합리적으로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필수 담보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면 안보험은 어, 어느 정도 내가 음. 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 담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보험 가입을 했거나 보험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표적함이 빠져있다거나 보해감이 음. 빠져있다거나 내지는 유사함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라 하시면 해당 설계사분들한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요 네. 네. 전문가들한테도 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들어보시면 아 내가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난 건지 아닌 건지 네. 좀 판단하실 근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대 진단금에서 암파트만 해도 이렇게 긴시간을 얘기했지만 네. 최근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2대 질환 그렇죠. 진단금 어떤 음, 부분이 주요한 네.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요? 가입 시점에 네. 본다면 일단 지금 뇌에 대한 부분은 뇌출혈 그다음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뇌졸증까지는 음. 과거부터 많이 이제 이슈가 됐고 음. 그 외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들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 네. 워낙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네. 어, 굉장히 중요해져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은 사실 크게 문제되실 게 아닌데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심장 질환인 거죠. 음. 네. 급성심근경색증은 혈관이 막히는 네. 현상을 말하고 그거보다는 사실 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많이 조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협심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급성심근경색 과 협심증을 다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이 음. 담보를 빼고 가입한다는 건 말이 안될 정도로 이제 워낙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심장질환들은 어떡하지 계속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음. 작년부터 현대상이좀 선두로 달렸는데 이거를 더 아우르는 심장질환에 대한 담보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칭찬을 몇번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었죠 어. 그런데 가입은 추천하자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진단비로 이걸 다커 코바겐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 음. 수술비로 커버하자 음. 이렇게 돼서 그 수술비가 현대상이 되게 잘 나왔던 음. 게 심내혈관질환 수술비가 음. 너무 각광을 받았어요. 음. 오늘의 사실 이 어른이보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네. 보험연구소에서 보험 전문가다라는 음. 얘기를 쓰는 이유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이랑 동급으로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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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이번에 이제 이 심장질환에 대한 거를 코드 분석을 싹 하면서 또 열어 보니까 아 역시나 어,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먼저 이거 분석해야 된다 음. 해가지고 착 분석해 봤을 때 음. 보안의 개념으로 심장 진단금까지 포함되면서 네. 어, 사실 심장을 보장하는 분들은 거의 퍼펙트 맞아요 어, 너무 좋다 저는 공감은 해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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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맥, 심부전 응? 이 부분이죠. 응? 완전 면책사유로 빠져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현대, DB, KB, 하나에서 내놓은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응. 다 커버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질환에 대한 코드가 I20에서 I50까지거든요. 응. 이 항목을 23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응. 근데 그 23가지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진단비는 아직까지 없지만 먼저 선두주자로 내놓았던 현대해상이 그럼 얼마나 커버하고 있느냐 1 1 가지. 어. 이렇게는 나와야 심장 질환. 이지라고 음. 나왔던 이제 KB가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났죠. 17까지. 음. 네. 그런데 DB가 이번에 내놓은 대안은 21가지. 23개 중에 네. 2 1가지2두 개가 빠졌는데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부족하다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음. 부정맥, 빈맥, 심부전인데 실제 빠져있는 부분이 빈맥과 부정맥의 일부예요 어... 네, 그러니 현대랑 KB는 너네가 아무리 많은 항목을 보장한다고 라 하더라도 음.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빈맥과 부정맥은 DB는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음. 이걸 이제 수술비로 커버해야 그렇죠 네. 이 솔루션의 대안을 저희 보험연구소에서는 최초로 음.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N대 수술비를 필수로 넣어야 된다 네. 네. 특히나 어린이보험, 성인보험에서도 저희가 각종를 했고 음.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3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그 부분을 완벽 커버하는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음. 그런데 이번에 DB가 이 21가지 항목에 대한 진단비까지 포함되면서 이달앤 베스트다 네, 맞아요 이 엔대수술비에서 그럼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음. 모든 회사가 똑같냐 음. 여러분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응. 네.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어, 농협은 진단비를 줄였기 때문에 아예 뺀다라고 보면은, 현대, DB, KB, 여기 이제 하나, 롯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메리츠 이, 아니고 롯데. 어,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70일대. 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 엔대수술비의 보장 항목도 작고, 음. 그리고 가입 금액이 낮아요. 음. 롯데도 그렇고, 흥국도 있지만, 음. 이 회사들은 500만원, 1000만원까지가 맥스예요. 진단비를 대체하는, 음. 커버하는 역할까지 본다라고 하면 서 그 금액이 너무 저는 작다라고 음, 보는 음. 거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고 라 했을 때 현대, DB, k b 를 비교할 수 있죠. 음. 근데 요세개 회사를 열어보니 어, 현대가 의외로 음. 항목이 적더라고요. 부정맥하고 빈맥을 물론 커버는 하지만 DB가 항목도 가장 많고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이렇게 다 넣었을 때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음. 어, 최강자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런 부분을 안내 드릴 때, 신뢰와 자신감이 어, 있어야 되는. 어, 내가 이 상품을 정말 잘 점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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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제가 심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내지는 엔대 수술 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저 깜짝 놀란 건 엔드 수술이 뭔지, 이 엔드 수술의 N이 뭔지도 모르는 설계사가 있다라는 거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 N이 뭐냐? <웃음> 의미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음. 이해하고 있느냐? 음.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에개사선택하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음...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네.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웃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네. 어, 심장질환 진단비 내지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기존까지 추천 못 드렸는데 음... 데비가속 시원하게 이번 달부터 해줬고 이게 더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음... 거거든요 음. 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의 결론은 심장질환 음. 진단금이 통계적으로도 발병률도 높아지고 이 혈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맞아요.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꿀팁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음. 저희 이제 보험연구소 통해가지고 궁금해하신 사항들 전문가 음. 음. 입장에서 질문. 네. 증문지... 딱네 네. 이런거 한번 해볼게요 네. 비갱신형 보험이 좋다라고 음. 알아서 봐 음.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설계한 음. 받아봤더니 여기 갱신형 담보가 들어있다 필요한 갱신형 음. 불필요한 갱신형 담보를 음. 꼭 집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담보들 있잖아요. 암, 내심, 수술비, 후유장애, 전체적인 그 표준에서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고, 갱신형 담보를 굳이 넣어서 그걸로 보험료를 좀 줄인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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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렇게 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음. 그런데 이 담보는 꼭 넣어서 내가 이득을 볼 만한 담보인데 음. 모든 보험서가 갱신형이야. 음.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음. 그런 담보들이 표적항암 약물치료 음. 방사선 중에서도 음. 항암 세계조절하고 음. 양성자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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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항암과 일상의 네네네. 책임담보들 거기에 분류되어 있지만 실비까지 이 정도는 응.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진단자금이라던가 음. 수술담보라던가 이런 게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다면 응. 어른이 보험에서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갖고 계세요 진짜 많죠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응. 반드시 증권을 열어보셔서 응.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담보들 중에 갱신형이 있냐 응. 이거는 꼭 한번 점검해보셨겠어요 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내용이 있어서 음. 체크를 했고요 제가 얼마 전 사례로 이거 들은 거는 친척분들 중에 뭐 고모 이모가 음. 삐삐 생명사에 음. 있는데 야다 없어도 이거는 이거 무조건. 무조건 유지해야 돼 음. 여기에 막 실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깨면 안돼막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종신보험이니까 음. 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이런 분들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일단 내셨던 기간이 길고 내시는 보험료 자체가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요건 유지하고 난 새롭게 준비하실 수 있어 응.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필요한 담보 빼고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명사에서 말하는 소외감에 대한 응. 부분들인 건데 이 부분들은 일반암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큰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 응. 물론 이 생식기암에 대한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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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봤을 때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굳이 이 담보를 남겨가면서 다른 거를 준비하지 못한다 이건 아닌 다 그런 부분들 소탐대실할 수 있다 그 저렴한 담보를 음. 위해서 큰열배 넘는 비용들을 내야 된다는 것 네. 소탐대실하는 경이 되니까 그렇게 네. 결론을 내어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문의도 많아요. 20대 분들이 음. 주변 지인 분들 중에 네. 친구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친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상품 가입해도 되나요? 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미 한번지었어한번 친구 도와주려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음. 어, 저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종신이야. 근데 친구는 그만둬서 없고. 어.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례에 <웃음> 네.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안 보험이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생명사 암 상품을 많이 권유를 받으시나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생명사 상품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는데 음. 생명사 암 상품을 가입해도 될까요? 라는 음. 문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주시면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음. 생명사 같은 경우는 사망을 기반으로 사망에 대한 목적을 두고 음. 만약에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현금률을 음. 높여서 목적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기반 들인 거고 어, 보험사는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율에 대한 거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생명사의 암보험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꽤 괜찮아요. 네. 네. 나쁘진 않다. 네. 그런데 이 암상품을 종신보험이라든지 사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다. 네, 네. 정말 암상품만 불필요한 거다 빼고 딱 암에 대한 보장만 제대로 들어있는 상품들은 너무 잘 선택하시는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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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너무나 칭찬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알아보는 것처럼 되게 깊게 파고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 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셨다면 앞으로의 전체적인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났느냐 금융상품을 잘 조율했느냐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건그 담보 하나 보험료 몇 천원 몇 백원 이걸 가지고 너무나 씨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되게 언급을 많이 했던 건데 병원 쉽게 가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 가입에 제동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보험을 잘 준비해놓고 그 이후에 가셔라 너무 당부드리고 싶니다 저희가 이제 20대분 응원합니다. 네, 음, 너무 칭찬하고 싶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합리적인 보험을 가입하는 어떤 음. 기준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 영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어렵거나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을 수 있지만 네. 저희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어,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 방향을 맞춰갈 사람들이 점점 점 늘고 있어서 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그 애쓰는 음. 그런 시간과 그 마음들이 고객님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 음. 난 그리고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느끼시고 싶거나 프라이드 네. 계신 분들은 한번 음. 지원해 주시면 네.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네 너무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정말 재밌게 일하는 회사로 성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